안녕하세요. AWS 람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서버리스 아키텍처 배포 및 성능 향상에 대해 어 발표하게 된 슈퍼브 AI 이민재입니다. 어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어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회사 소개 그리고 주로 설명하게 될 AWS 기술에 대해서 어 설명을 간단하게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항목에서 왜람다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어, 그리고 세번째에서는 서벌레스 프레임워크에서 람다 컨테이너의 사용방법과 어, 마지막으로 서벌레스에서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적용한 어, 세가지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첫번째로 인트로덕션입니다. 어,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슈퍼브 AI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민재라고 합니다. 어, 최근에는 이제 성능 향상과 어, 분산처리 문제에 주로 집중하고 있고 AI와 해킹, 보안, 블록체인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Democratize AI to empower h u m a n everywhere in the world 라는 철학을 가진 회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도록 AI 기술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뜻입니다. 그런 철학의 일환으로 이제 개발하게 된 제품이 SWIT 이라는 제품이고요. 스윗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이미지나 비디오 등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고양이가 있는지 등 라벨을 붙이는 라벨링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벨링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밸리데이션 기능 그리고 라벨링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여주는 애널리스틱스 기능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이 있고요. AI가 자동으로 라벨링을 해주는 커스텀 오토 라벨 기능과 그리고 라벨링 난이도를 측정해주는 uncertain estimate 기능 그리고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e 스포트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기능들 중에 오늘은 analyze 쪽과 업로드 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에서 나오는 AWS 서비스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파게이트는 이제 아마존 EC2 인스턴스의 서버나 클러스터를 관리할 필요 없이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해서 아마존 ECS에서 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어, 저희는 이제 스트 API 서버와 어 데이터 분석용 API 서버 등 어, 여러 컨테이너 환경이 필요한 여러 서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키네시스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 저희는 실시간 스트리밍 분석용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 람다에서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어 S3는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로 이제 주로 데이터 저장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어 사용되는 어 저희는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 등의 데이터 저장하거나 분석 데이터, 그리고 업로드형 데이터 등 여러 가지 타입의 데이터 저장 용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SQS는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분산 시스템 및 서버리스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분리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완전 관리형 메시지 대기열 서비스입니다. 어 저희는 이제 작업에 대한 메시지 전달 혹은 처리되지 못한 데드레터 큐를 처리하는 용도 등 이제 메시지 전달 용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오늘 가장 많이 설명하게 될 이제 람다는 어 서버를 이제 프로비저닝하거나 관리하지 않고도 이제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어 저희는 분석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업로드하고 이제 익스포트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벌크 데이터를 처리하는 등 빠르고 쉽게 서비스를 구축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Step f u n c t i o n AWS Lambda와 이제 통합할 수 있는 어, 서버리스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어, 저희는 Step f u n c t i o n 사용해서 구조화된 Lambda 워크플로를 어, 작성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어, 그렇다면 저희는 왜 Lambda 컨테이너를 쓰게 되었을까요? 먼저, 람다 컨테이너에 대해서, 자, 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람다 컨테이너는, 어, 처음 AWS 2000, 리인벤트 2020에서 이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 발표 내용을 보면, 어, 이제 이미 개발 워크플로우가 컨테이너화 되어서, 이제 람다로 전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입니다. 이제 어, 특징으로는 이제 람다 함수를 최대 10GB까지 컨테이너로, 어, 패키징해서 배포가 가능하며, 지원하는 모든 람다 런타임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컨테이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람다의 모든 기능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왜 굳이 람다 컨테이너를 적용을 하였을까요? 이제 몇 가지 좀 크리티컬한 이슈 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처리 및 람다 사용에 있어서 용량 제한으로 인해 어, 라이브러리 사용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제 람다는 기본적으로 람다 함수당 압축 해제 시에 이제 250MB 정도의 어,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 라이브러리 용량이 조금만 커도 라이브러리 사용 제한이 있었습니다. 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배포 시 어떻게든 용량을 줄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만 용량이 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도 이제 배포에 대한 어려움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 2번의 이슈로 이제 기존 서벌레스로 이미 구축 있는 아키텍처를 변경하기에는 어 너무 큰 인력이나 자원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이제 데이터 분석 서버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와 서벌레스를 동시에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활용해야 하는 니즈가 있었는데 이를 람다 컨테이너를 통해서 활용할수 있었습니다 어, 즉 기존 람다 기반 아키텍처를 유지하면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있어서 람다 컨테이너가 어, 최적의 선택이라고 어, 할수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실제 이제 저희가 람다 컨테이너를 적용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람다 컨테이너를 사용한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어,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 데이터 분석 서비스에는 이제 CQRS 패턴을 사용해서 어 커맨드와 쿼리를 분류를 하였는데요 이제 먼저 사용자가 데이터를 생성, 수정, 삭제 시에 웹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 정보는 이제 DB에 저장하고 동시에 해당 커맨드는 Kinesis를 통해 전달됩니다 Kinesis로 전달된 라벨 데이터는 Lambda에서 e l a s t i c s e a r c h 쿼리에 맞는 데이터로 변환돼서 e l a s t i c s e 에 저장되게 됩니다 Kinesis도 어 요청된 데이터 양에 따라 람다는 정렬로 동작을 하게 되며, Elasticsearch에 실시간에 가깝게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어, 사용자가 분석 데이터 요청 시 Elasticsearch로 쿼리를 하게 되며, 실시간으로 변하는 분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저희는 람다 함수에 람다 컨테이너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어, 기존 람다 함수에서 분석과 Elasticsearch에 적용할 여러 라이버들을 사용,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초과된 용량으로 인해 패키징하고 이제 배포에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람다에서 컨테이너 동작 시에 이제 약 15초 정도 콜드 스타트 시간이 있었는데 어 실시간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프로비저닝을 사용해서 어 람다를 이제 바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어 또한 저희는 람다 컨테이너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와 실제 데이터 분석력 API 서버가 같은 패키징으로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컨테이너 이미지로 람다 컨테이너와 API 서버 두 가지를 사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설명드릴 서비스는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서비스입니다. 어, 서비스 흐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사용자가 저희 스윗 웹 서버에 업로드 요청을 하게 되면 SQS를 통해 저희가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별로 스텝 펑션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스텝 펑션에서 s 3 실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 데이터 정보는 서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어 여기에서 저희는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스텝 펑션 람다 컨테이너를 적용하였습니다. 어 실제 데이터 타입별로 업로드하는 기본 기능 외에도 비디오나 이미지를 자르거나 아니면 동영상 스트리밍을 만들거나 하는 등의 이제 부가적인 기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이와 같이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와 비디오 관련 라이브러리를 여러가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상당한 용량을 좀 많이 사용을 하였고 단순히 용량 때문에 컨테이너 워크플로우로 변경을 하기보다는 람다 컨테이너를 통해 이를 손쉽게 해결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람다 컨테이너를 서버레스 프레임워크로 이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 설정에 대해서 공유를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람다 컨테이너는 수동으로 배포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미 이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었고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로 이제 배포하는 방식이 어, 사용성이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어,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자세히 설명된 자료가 당시에는 많지가 않아서 처음 적용시에 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좀 비교적 간단한 설정만으로 좀 배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에 대해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람다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기 때문에 도커로 만든 컨테이너가 어, 필요합니다. 어, 도커 파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 1번 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AWS에서 사용하는 기본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사용자의 커스텀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에 별도로 컨테이너 내부에서 람다 핸들로 호출을 위한 언어별 런타임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에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어,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AWS 기본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3번 라인의 람다 테스크 루트 상수는 어, 정보를 좀 말씀드리면 슬러시 바에 슬러시 테스크 밑에 람다의 기본 워크 디렉토리입니다 어, 5번과 6번 라인은 실제 컨테이너 생성과 동일하게 어, 컨테이너에 관련 라이버리를 설치하고 컨테이너를 생성하게 됩니다. 어, 마지막 8번 라인은 실제 컨테이너 실행 시에 어, 실행할 핸들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 다음으로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하고요. 어, 예제에 보시는 이 설정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서벌레스에서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설정인데 어, 이 설정을 통해서 로컬에 생성된 도커 이미지를 AWS ECR에 실제로 푸시를 할 수가 있고 어, 사진에서 앱 이미지가 이미지에 등록될 태그명입니다. 어, 이 부분은 서벌레스에서 자동으로 배포하는 어, 설정이고요. Jenkins나 CircleCI 등의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 이제 배포를 하실 때는 C R 어, 이 부분을 어, 생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펑션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제를 보시면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람다에서 함수명인 어, 그리터 아래 이제 실제 실행시킨 핸들러 위치만 명시를 하는 이제 람다 함수와는 어, 다르게 람다 컨테이너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네임과 실제 동작시킬 함수명인 커맨드 그리고 람다 함수의 핸들러를 트리거 엔트리 포인트를 모두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임의 경우 여기서는 서버 레스 프레임워크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이미지의 태그명을 제가 적었지만 어, 이제 CI/CD 파이프라인 사용 시에는 생성된 이미지의 태그명으로 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실제 사용해보고 느낀 장단점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첫 번째 라이브러리 종속성이나 이제 람다 배포 시에 용량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람다의 경우 각각 이제 배포되는 람다 함수에 대해 고려했던 라이브러리 종속성을 컨테이너 환경에서 배포됨에 따라 종속성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포 시에 10GB의 넉넉한 이미지 사용량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사용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PI 람다 등 하나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사용하거나 혹은 람다 컨테이너로 사용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점이었습니다. 어, 처음에 API 서버로 어, 활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워크플로우로 개발하고 후에 람다 컨테이너 사용시에도 같은 이미지로 사용이 가능했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편리하게 하나의 이미지로 사용이 가능해서 어, 또 하나의 편리한 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AWS 람다에서 이제 지원하지 않는 런타임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 기본적인 런타임 환경은 람다에서 지원하지만 어, 커스터마일 어, 요구사항이 좀 필요할 경우에 이제 지원하지 않는 최신 버전의 런타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거나, 어, 람다에서 이제 어, 지원하지 않는 언어나 프레임워크 런타임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경우에 이제 람다 컨테이너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점으로는 어, 기존 람다 환경에서와 달리 이제 완전히 캡슐화된 람다 함수를 어,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핸들러, O/S 런타임 등이 완전히 독립된 컨테이너에서 제공이 되고 캡슐화됨으로 이제 전체 환경에 대한 완전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점으로 생각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량 한계를 극복한 점 외에 기존 람다 함수를 실행 시간, 실행 횟수 제한 등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컨테이너의 장점 중 하나는 이제 지속적인 실행 시간, 이제 제한 없는 실행 횟수 등이 있는데. 어, 람다 컨테이너는 여전히 이제 람다이므로 람다와 같은 실행 시간, 실행 횟수 제한 등의 어, 제약 사항을 받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컨테이머,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기 때문에 어, 배포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음, 람다와 같이 코드 자체를 이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 및 배포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급하게 배포 시에 있는 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 세 번째로는 이제 서버스 프레임워크 사용 시에 어, 네. 이어서 세 번째로는 이제 서버스 프레임워크 사용 시에 일부 서버레스 플러그인들과 이제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가령 파이썬이나 노드의서버서버스 어, 설치 패키지 등 람다에서 사용하던 플러그인들이 람다 어, 컨테이너에서는 이제 불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충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어,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람다의 콜드 스타트 시간이 증가를 한다는 점입니다. 람다 컨테이너의 콜드 스타트 시에 컨테이너 이미지의 경우에는 어, 컨테이너를 인스턴스로 띄우고 동작하는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 15초에서 20초 정도 콜드 스타트 타임이 필요합니다. 어, 이는 실시간으로 동작해야 하는 시스템 등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콜드 어, 스타트 타임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어, 비용이 증가를 추가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어, 다음은 이제 어, 람다 컨테이너 사용해보고 느낀 추천 환경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컨테이너 방식으로 개발된 환경에서 람다 역시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컨테이너 방식으로 이미 개발된 환경에서 람다를 지원하는 것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이제 번거롭거나 어려운 일이 좀될수 있습니다. 제 람다 컨테이너를 사용함으로써 컨테이너 개발 방식으로 어 람다 역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두 번째로는 이제 용량이 큰 라이브러리 사용 및 용량 제한 없이 배포하고 싶은 환경입니다. 예 앞서서 많이 설명드리긴 했지만 람다 컨테이너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컨테이너에서 개발하던 것처럼 관련 라이브러리를 어 통합 어 용량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세 번째로는 람다에서 실행되는 어 전체 환경에 대한 제어가 필요할 경우입니다. 어, 람다의 실행 환경을 따르는 건 매우 편리한 방법이지만, 어, 실제로, 어, 때로는 이제 어, 전체 환경에 대한 제어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 람다 컨테이너를 어,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다만, 저희도 이제 기존 람다로 충분한 환경에서는 별도로 컨테이너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기존 람다 환경에서 불편하거나 개선할 점이 없다면 람다 컨테이너로 굳이 변경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서버 l 스 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어, 적용, 어, 적용한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주로 업로드 서비스에서 어, 적용했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비동기 업로드 및 다운로드 방식입니다. 하나의 람다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개의 이미지나 바이너리 데이터를 이제 처리할 경우가 이제 생겼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성능을 끌어올릴 방법이 없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왼쪽이 예전 비동기 방식으로, 아, 예, 이제 왼쪽이 예전 동기 방식으로 이미지 업로드를 이제 예로 들었을 때, 하나의 이미지 업로드가 끝나면 다른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어, 방식이었고, 이제 장점으로 하나씩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대량으로 이제 데이터를 뭐 10만 건이나 100만 건씩 이제 처리하기에는 속도가 많이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오른쪽은 변경 후의 모습으로 이제 여러가지 이미지를 앞서 업로드를 실행한 이미지를 기다리지 않고 업로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확실히 성능 측면에서 향상되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어 어떤 방식을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는 스텝 펑션으로 구성된 업로드 서비스에 어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파이썬, 파이썬에는 코루틴, 코루틴을 이벤트 루프에 태운 다음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어 태스크가 있습니다. 어, 람다의 경우에는 이제 노드 JS와 달리 파이썬에서 비동기 핸들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핸들러 내부에서 기본 이벤트 루프를 호출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어, 이때 주의할 점은 어, 람다에서 어, 파이썬의 경우 이제 기본 이벤트 루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벤트 루프를 어, 실행을 하게 되면 사용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어, 여섯 번째 라인에서 사용한 것처럼 기본 이벤트 루프를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업로드 테스크를 생성하고 전체 업로드 테스크를 모은 후에 이벤트 루프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예를, 예를 들어 10장의 이미지를 기존에는 1부터 10까지 한정적으로 업로드했다면 를 17번째에서 22번째 라인에서 볼수 있듯이 테스크에서는 이미지를 1부터 10까지 업로드해야 하는 작업을 모두 저장한 후에 비동기로 실행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제 S3 멀티파트 업로드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파티드 다운로드를 적용해서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서 경험한 성능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3 멀티파트 업로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S3에서 파일 업로드 시에 여러 개로 쪼개서 비동기로 업로드할 수 있는 방식이고 네트워크 가용법을 최대한 사용하기 을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로드를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어 또한 클라우드 스토리 클라우드 스토리지 파티드 다운로드드 역시 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파일을 오프셋 단위로 쪼개서 어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어 저희가 이 기술을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큰 용량의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할 일이 어 많이 생겼는데 이 비디오 데이터를 좀더 효율적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수 없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S3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S3에서 지원하는 기술이 있을지 어, 찾아보다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간단히 어떤 방식으로 동작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 2 0 0 m b 의 비디오 스트림.mp4를 점 업로드한다고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1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진행해야 될일은 어, 이제 목적지 s3에 먼저 mp4 파일에 대한 멀티파트 업로드 id 생성을 요청을 하는 일, 일입니다 2번에서는 목적지 S3에서 mp4 파일에 대해 생성한 업로드 아이디를 람다에 전달하게 됩니다. 3번을 보시면 출발지 S3에서 mp4 파일에 대해 파일 오프셋 기준으로 부분적인 다운로드 스트림 생성을 보내게 되고 4번에서는 출발지 S3에서 다운로드 받을 파일 조각 스트림을 생성하게 됩니다. 5번에서는 업로드 파트 스트림을 생성하고 6번에서 파트 생성에 대한 완료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각 어, 전부 각각의 파일 조각에 대해 다운로드 스트림과 업로드 스트림을 생성하고 실제로 멀티파트 업로드 실행해서 부분적으로 다운로드한 파일 조각 스트림을 비동기적으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어, 실제 테스트 시에 파일이 더 클수록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마지막 성능 향상 방식으로는 스텝 펑션의 패러렐 적용이었습니다. 어, 스텝 펑션을 사용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성능 향상을 위해 어, 병렬 처리가 필요할 시에 사용을 해보셨겠지만, 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패러렐 뿐만 아니라 하나의 람다에서 처리할 데이터 양을 미리 파일리스트를 분류해서 페이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이제 다수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한 개의 페이지에서 열개의이미지 처리할 수도 있지만 좀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길 원한다면 한 페이지당 개수를 조절, 조절하여 20개, 30개 등 어, 추가적인 성능 향상 및 어, 트래픽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어, 이러한 병렬 처리 및 페이지 방식을 사용해서 비디오 프레임 컷이나 비디오 스트림에서의 어, 스트림 데이터 변환 그리고 이미지 포맷 변환 및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변환과 다수의 데이터를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어, 저희 슈퍼부 AI에서는 현재 컨테이너 기반의 개발과 서버레스 기반 개발 둘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컨테이너 기반과 비교했을 때서버레스의 경우에는 어, 람다 함수만 변경하고 그 외에 트래픽이나 부하 분산 등에서 고려할 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 성능 최적화도 빠르게 개발해서 적용해 볼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서버레스의 경우에 비동기 또는 병렬로 동작하는 람다에서의 성능 최적화와 람다 한계에서의 성능 최적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성능 최적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람다에서 AWS 멀티파트 업로드, 데이터 스트림, 애싱 업로드 활용 등 상황에 맞는 기술을 적용하여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저와 비슷한 개발 환경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이 자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저희 회사 비전이 이제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도록 AI 기술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비전에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서로 윈윈하는 사내 문화와 발전한 개발 문화를 가진 회사이니 훌륭한 인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